먼저 연결하고 여기도 연결하고 절대 배터리 먼저 여기 연결하지 마시고 여기에 항상 여기 연결되어 있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밸란서 커넥터 있어요 네. 이게 4셀, 4셀이거든요 그래서 네. 배터리 4개가 있는데 사용을 하다 보면 네개가 전부 다 똑같이 고르게 방전되는 게 아니고 어떤 건더 많이 어떤 건덜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충전할 때그네개를 똑같이 맞춰주는 충전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4셀 자리에다가 꽂아주시고 여기 리튬 폴리머죠. 일단 네. 배터리 타입을 먼저 맞추세요. 네. 리튬 폴리 머 맞았죠. 네. 리포 차지 모드가 있고, 요 네. 발란스 커넥터 통해서 이제 발란스 잡아주는 리포 발란스 충전이 있어요. 네. 요 발란스 버튼 요걸 누르시면은 발란스 모드로 바뀌거든요. 네. 발란스 메뉴에서 이 배터리 맞게끔 여기 밑에 값을 설정해주시는데 사세 7400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급속 충전하지 마시고 좀 천천히. 그래서 이 여기는 얼마만큼의 암페어로 얘를 빨리 충전을 할거냐를 설정한다고 보시면 돼요7400 짜리는 7암페어까지 충전하셔도 되긴 되는데 그렇게 더, 그렇게까지 충전하면은 배터리 이제 네, 빨리는 될수 있겠지만 충전기 성능 자체가 7암페어까지 충전을 지원을 못해요 네. 그래서 그냥 저희는 한반 정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뭐한 4암페어 놓고 엔터 버튼 누르시면은 이게 지금 7.4V 잖아요. 얘는 14.8V고 이걸 눌러서 14.8V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길게 꾹 눌러주시면 체크하고 계속 할 거면 엔터부터 한번더 취소할 거면 아까 그 상태에서 요거 누르면 취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충전이 다 되면 여기 밸런스 충전한다는 요 글자랑 풀 아니면 엔드 요 글자가 막 번갈아 보일 거예요. 그리고 리포 사슬 충전하고 있는 거고 4암페로 충전을 밀어 놓고 있는 거고. 요 15.5V 나오잖아요. 요게 지금 요 전체 볼트인데 이게 충전이 다 되면은 각 셀당 4.2V씩까지 올라가요. 충전이 끝에 다 되면. 그러면 4.2가 4개니까 4사 1니까 16.8V까지 16 올라갈 거예요. 16.8V 되면 거의 충전 됐다고 보시면 되고 그 정도 16.8V까지 올라가면 충전이 다됐다고 알람 소리가 나요. 알람 소리 나고 여기 16.8V 그다음에 숫자들이 네. 충전한 시간, 시간 동안 충전한 양을 표시하는데 이쪽이 다 멈춰요. 그러면 충전이 다 끝난 거예요. 네. 음, 그때 빼서 사용하시면 을 되고 충전 중에 이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각 셀당 전압을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이게 고르게 맞춰가면서 충전이 되는지를 확인하실 수도 있죠. 충격 대대 맞게 요네 개가 4.2, 4.2, 4.2 이렇게 되는 거죠. 멈출 때는 누르...